인 단독 탑승 가능연령은 17세 이상 고등학생부터입니다. 3. 24개월 이상 16세까지는 보호자 동승시에만 이용가능합니다. 4.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이용가능합니다. 5. 유아 동승시 예기띠 개인준비 바랍니다. 장갑, 마스크 지참 가격표와 예약점 반드시 과속 안전 규정 불이행 등으로 발생된 모든 사고로 인한 이행객 본인의 상해 또는 장애 타인에게 입힌 상해 또는 장애나 지급된 장비의 파손 등은 본인이 감수하고 대상해야 한다는 것에 사인을 하고 합심을 해야 해요 찢어져서 피가 나고 쓰라려서 살이 빠졌어요. 사고가 나긴 했어도 크게 다치지 않고 교회 동생들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한 하루였어요. 남러지에 떨어진 저를 손을 뻗어 구해주신 아저씨 감사합니다. 셔서 감사합니다.